이게 다이슨이고요 이게 차이슨입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자자잔네 이번 영상은요 바로 다이슨 에어랩과 차이슨 에어랩을 <웃음> 비교해보는 영상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꼭 바로 요겁니다! 다이슨 에어랩! 네 다이슨 에어랩은 이렇게 케이스가 약간 가죽 느낌의 케이스로 고급지게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약간 살짝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면, 이렇게. QR코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도 적혀져 있고요. 에어랩 제품을 사용을 할 때, 미끄럼 방지 거치대가 같이 들어있어요. 음? 사용설명서도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짜잔! 다이슨 에어랩은 지금 현재 599,000원. 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본체와 드라이어 헤드, 배럴 30mm와 40mm 사이즈 그리고 좌우가 움직이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하드 스무딩 브러쉬, 라운드 볼륨 브러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체는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 위에 파란 컬러가 있죠? 이쪽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 차가운 바람 그리고 중간으로 올리게 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형태고요 여기도 보시면 블루 컬러, 레드 컬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바람 세기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여기 안쪽에 먼지가 낀다고 해요 이게 바로 먼지 제거기예요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면 청소해야 된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불이 들어왔을 때 먼지 제거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슨 드라이기 가격에 조금 더 추가해서 구매를 하면 저는 사실 드라이기보다 에어랩을 구매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타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에어랩의 드라이기가 상당히 잘 말려요 다이슨 드라이기가 에어랩 드라이기보다 바람 세기가 좀더 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슨 에어랩 드라이기도 충분히 잘 말립니다 다이슨 드라이기를 따로 사기보다는 그냥 에어랩으로 사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드라이기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누가 안 세다고 했어 머리 말리는 데는 아주 충분한 바람 세기예요. 충분히 세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드라이기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부드럽게 스트레이트 표현이 되는 브러시를 연결을 해봤고요. 이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브러시예요.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안쪽을 살짝 말리는 느낌으로 헤어 연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에어랩은 진짜 바람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아도 이렇게 잘 컬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이 브러쉬를 사용할 때이 브러쉬가 좀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때 손으로 좀끝에를좀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끝에좀 잡아줄 때 손이 좀 뜨거워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컬 표현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되죠. 나는 쭉쭉 뻗은 스트레이트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달려져 있는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역시나 이 브러쉬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터 만큼 쭉쭉 잘 뻗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바람쐬기는 제일 낮은 바람쐬기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듯이 정말 차분하게 쭉쭉 뻗는 사실 스트레이터 만큼은 쭉쭉 펴지진 않지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차분한 느낌의 스트레이트 헤어 연출을 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스트레이트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처럼 밑에만 살짝 뻗치는 헤어 연출을 할때이 브러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헤어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 머리이신 분들이 사용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뿌리 부분 이 뿌리 부분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끝에만 살짝 꽂히게 하는 헤어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용을 할때 뜨거운 바람을 한 5초 정도 사용을 하고 차가운 바람을 한 5초 정도 사용을 해서 하면 조금 더잘 말리더라고요. 1, 2, 3, 4, 5. 그리고 차가운 바람으로 1, 2, 3, 4, 5. 뽕 보이나요? 확실히 차가운 바람을 사용을 해줘야 확실히 컬이라든지 이런 게더 자연스럽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뿌리 쪽이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기엔 너무 안쪽도 뜨거운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빠지고 자연스러운 이런 컬을 원하실 때는 이 헤어 롤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베럴로 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 머리에 딱 적합한 헤어 브러쉬인 것 같아요 다 궁금해하시는 게베럴 배럴 아닙니까? 베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3 0베럴을 연결을 했어요 좀 저처럼 단발머리거나 얇으면서 탱글한 컬을 원하시는 분들은 30배럴의 컬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럴에 보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에 맞게 뽑아서 왼쪽을 사용하든 오른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깥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머리가 알아서 붙어요 그래서 살짝 돌려주시면 나니다컬 <목소리> 보이세요? 진짜 자연스럽죠? 요런 컬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양의 머리를 잡지 마시고 살짝 언제 다 하지? <웃음> 할정도의 머리 양을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에부터 말리면 살짝 돌려요. 그리고 나서 찬바람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끈 상태에서 야호! 요런 컬이 나와요. 요런컬 제가 40배럴의 사이즈를 연결해서 이 뒤쪽에 컬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40배럴을 껴봤어요 확실히 두께가 두껍죠? 30배럴과 40배럴의 차이가 조금 어느정도 납니다 우선 뜨거운 바람 1,2,3,4,5 차가운 바람 꺼주시고 이렇게 하면 요런 굵직한 이런 굵직한 컬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단발머리이기 때문에 이 배럴을 특히 이40 사이즈의 배럴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긴 머리이신 분들은 이40 배럴을 사용을 하시면 좀더 내추럴한 웨이브를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 단발머리 분들은 30 배럴을 사용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끝에만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0배럴을 선택해서 을 사용하시면 좀더 여성스러운 C컬의 단발머리 헤어를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저는 솔직히 에어라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사실 비싸죠. 거의 60만 원이니까요. 사실 너무 편해. 그래서 기술은 정말 좋아지고 제품도 좋아지고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차이슨을 사용해보도록 을 할게요 자 이제 차이슨 에어랩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도 차이슨 에어랩을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박스 그대로 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차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고급형으로 구매를 했어요 고급형 99,000원 원래는 139,000원인데 지금 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간소하게 왔죠 다이슨에 비해 너무 가벼운 거 안에 꽉 차있어요. 드라이어 헤드, 배럴, 근데 배럴이 하나가 있어요. 배럴 하나. 스트레이트 브러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배럴 브러쉬 두 개였어요. 두 개. 배럴이 두 개. 근데 사이즈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이즈예요. 30 사이즈의 크기예요. 롤, 메인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다 있네요. 사이즈가 진짜 작고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다이슨 크기에 비하면 엄청 작은 편 이게 다이슨이고요 이게 차이슨입니다 크기부터 조금 다르죠 확실히 길이 차이부터 무게 차이도 납니다 다이슨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원 버튼이 있다면 차이슨은 좀 간단하게 전원 버튼이 되어있네요 일단 컬러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확실히 좀더 작습니다 약간 미니미 같은 느낌? 자 그리고 스트레이트 브러쉬 요거는 사실 되게 친숙한 브러쉬의 느낌이에요 홈쇼핑에서 구매했던 그런 헤어드라이기 브러쉬 있죠 딱그 브러쉬랑 똑 같아요. 움직이거나 뭐 이런 디테일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기에 브러쉬 연결되어 있는 그 제품 아시죠? 그 제품이랑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롤브러쉬. 근데 롤브러쉬가 약간 로켓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예스럼 다이슨 <웃음> 롤브러쉬랑은 두 두께가 사실 조금 많이 나는 편이고요 촘촘하게 되어있는 브러쉬의 형태는 아니고 듬성듬성하게 들어가 있는 브러쉬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좀 있죠? 차이슨의 배럴 근데 다이슨은 여기에 방향이 적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이슨의 배럴은 여기 위에 방향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역시나 같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다이슨 베럴이고요 이게 차이슨 베럴입니다 다이슨은 약간 여기가 살짝 굴곡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형태라면 이 차이슨은 그냥 일자로 쭉 뻗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굵기는 차이슨이 살짝 더 굵은 것 같아요. 30배럴보다 약간 더 크다? 약간 그런 굵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이슨은 여기에 1, 2, 3이라고 풍량 조절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오케이. 1번은 차가운 바람, 2, 3번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3번은 조금 더센 뜨거운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근히 좀 바람이 세요 생각보다 일단 헤어드라이기 헤드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이 푸시 버튼 끝에 맞춰야 돼서 살짝 이렇게 돌려서 껴 맞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센 바람 3번으로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다이슨이랑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헤드가 조금 더 작잖아요 작다보니까 다이슨이 조금 더 바람이 더센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생각보다는 세요 머리를 말리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를 할수 있는 브러쉬를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2번 바람으로 놓고 안쪽으로 말리는 부드러운 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충분히 해봤거든요 3단으로 놓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을 좀 세게 해서 바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뜨거운 건 똑같아요 다이슨이랑 사용할 때 근데 2단으로 놓고 했을 때는 사실 부드러운 컬이 안 나왔는데 3단으로 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어, 펴지긴 펴지는데 사실 다이슨은 제가 아까 바람 세기를 낮은 바람으로 해놓고 했는데 되게 잘 펴졌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이슨은 바람 세기를 제일 높은 바람 세기를 해도 약간 다이슨의 컬 만큼은 안나오는 것 같아요 3단으로 놓고 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펴지는 건 그래도 좀더잘 펴지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컬을 만드는 것 보다는 피는 건 그래도 생각보다 좀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이슨 퀄리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네요 자 근데 바람이 너무 세서 얼굴 뜨거워 자 이제 롤브러쉬를 연결을 해봤어요 잘해줄 수 있지? 일단 이차이스은 2단계 아니고 3단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전 3단계로 해볼게요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차가운 바람. 참 너무 뜨거워서. 2단계로 다시 할게요. 너무 뜨거워서. 한 바람. 이제 차가운 바람. 어, 그래도 볼륨이, 어, 살기는 살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어, 확실히 볼륨이 살긴 사는데, 아무래도 바람의 세기가 2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막 아까 드라마틱한 볼륨이 생기진 않는데 제가 이 뜨거움을 참아보고 한번 3단계로 한번 볼륨을 만들어 볼게요 1, 2, 3! 아, 뜨거3 뜨거, 뜨거, 뜨거. 너무 뜨거워 두피 데일 것 같아 생기긴 생겼어요 확실히 볼륨이 2단계 보다는 3단계가 훨씬 더 볼륨이 잘 만들어지는데 근데 진짜 뜨거워요 이거를 잘 참아 내실 수만 있다면 이 드라마틱한 이 볼륨을 만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끝부분을 바깥으로 뻗치게 헤어스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단계로 해볼게요 오~~ 다이슨 만큼 어 헤어컬링이 잘 돼요 중요한 건 빛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제 머릿결이 좀 상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다이슨 보다는 뻑뻑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능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러시가좀 뻑뻑해서 그렇지 컬은 완전 더 괜찮게 나오는데요? 확실히 이 롤이 사이즈가 좀더 얇아서 확실히 더 롤은 차에 스 훨씬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아, 제일 궁금해하는 게 바로 베럴 아닙니까? 바깥쪽을 많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2단계 잘안 빨려드는데? 2단계는? 2단계 다시 도전해볼게요 차가운 바람 일단 적은 양이 말리고 아무래도 약한 바람이라서 그런지 컬이 잘안 나오는데 잠깐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대신에 2단계는 조금 힘들고 확실히 3단계를 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0만원대의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와 99,000원대 10만원대의 차이슨 에어랩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금액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6배에요 가격을 다 떠나서 퀄리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다이슨의 제품이 헤어 컬이라든지 헤어 연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헤어 손상이 되지 않게 연출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메인을 베럴로 선택을 했을 때 사실 차이슨의 베럴은 적은 모양을 가지고 머리 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컬 모양은 다이슨에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반면에 다이슨은 차이슨에 비해 좀더 많은 모량으로 좀더 빨리 쉽게 컬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이슨 에어랩의 컴플리티를 구매를 해야 되나 차이슨 에어랩을 사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좀 고민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안녕!